이번 영상은 푸조 판매를 견인하고 있는 2020 푸조 3008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조는 2008년 유럽발 경제 위기로 저조한 매출을 타파하기 위해 2010년 SUV와 MPV를 섞어놓은 크로스오버 타입의 3008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푸조 자동차 디자인은 펠린 룩, 즉 고양이과 디자인이라는 컨셉 하에 유연하면서 날카로운 디자인이 많았기에 3008도 같은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니악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브랜드의 매출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푸조는 경영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0년간의 푸조 가문의 운영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둥펑자동차의 자금수열로 위기는 넘겼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기에 프랑스 내에서는 반발이 꽤나 심했습니다. 하지만 둥펑이 주는 변화의 바람은 꽤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니악적인 푸조의 디자인을 멀리 날려버리게 된 바람이었고 이 바람이 만들어준 결과는 바로 2017년에 풀체인지 된 푸조의 3008 SUV가 되겠습니다. 푸조 글로벌화의 시작점이 되는 차량이기도 하며 오랜만에 올해의 차량 수상과 동시에 20개 이상의 타이틀을 안겨주었고 푸조 SUV 판매 1위 기여도와 만족도 탑 o 5안에 안착되는 영예까지 안겨준 차량이 바로 푸조 3008 SU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3008 영상에서는 트림별에 따른 옵션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어울릴만한 차량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1.5와 2.0 터보 디젤 엔진만 들어오며, 8단 자동 변속기가 일괄 적용되었습니다. 1.5 디젤 엔진의 옵션 트림은 기본형인 알리루아 중간형인 GT라인이 있습니다. 연비는 복합기준 리터당 14km가 되겠습니다. 2.0 디젤 엔진의 옵션 트림은 GT 단일이며 연비는 리터당 12.9km가 되겠습니다. 차량 크기는 전장이 4,450mg, 전폭 1 8 4 0 m 전고 1,625mg, 휠 베이스는 2675mm가 되겠고요. 크기가 비슷한 차량은 현대의 투싼 혹은 폭스바겐 티구1과 같은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4륜 하이브리드 차량은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으며 2021년 수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3008 옵션 트림은 기본형인 알리로와 중간형인 GT라인, 최고급형인 GT가 있습니다. 외관에서의 트림별 차이는 등급을 표시하는 배지와 GT라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후면부의 듀얼 머플러팁, 그리고 파노라믹 선루프 정도만 있어 외관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관 옵션은 전면부의풀 LED 라이트, 블랙 다이아몬드 루프, 18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기본형 입장에서 볼 때는 외관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갖춰졌습니다. 핵심적인 외관 디자인 포인트는 매트릭스 시그널 라이트가 적용된 멋진 헤드라이트와 딱 들어맞는 범퍼 디자인이 첫 번째 포인트이며 쿠페 라인처럼 떨어지는 리어 디자인 그리고 이 디자인의 끝맺음 역할을 해주는 하이글로시 파츠가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푸조 3008은 실내에서부터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로고만 가리면 어느 브랜드인지 모르는 길쭉한 lcd 패널 디자인이 아닌 푸조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표현했고요 또한 모터스포츠에서 얻은 주행 데이터로 만들어진 작은 스티어링 휠은 응답성, 그립감, 그리고 심미성까지 고루 갖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계기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중앙 디스플레이도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게 운전자 방향으로 살짝 틀어놨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마감 유격을 최소화하여 견고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다중 터치 버튼 이용시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 견고하게 제작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아이코핏 디자인은 차량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최적화된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옵션표는 더보기 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트림별 옵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알리르 등급에는 앰비언스 디자인이 블루 색상 단일이고요 도어 내부와 컵 부분의 무드등은 없으며 천장 마감은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GT 라인부터는 무드등이 적용이 되며 알리로와 같은 하프탭 시트이지만 브라운 색상이 약간 가미가 되었고 대시보드에 브라운 스티치와 GT 라인 전용 스티어링 휠 그리고 핸즈프리 테일 게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GT부터는 일렬 마사지 기능이 들어간 알칸테라 하프 시트와 GT 전용 스티어링 휠, 포칼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구요 무드라이트는 색상 변경이 안되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엔캡에서의 별 5개로 탑승자에 대한 안전도는 확보되었구요 에어백 6개와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 안전사양은 액티브 세이프티, 사각지대 모니터링, 하이빔 어시스트, 차선 이탈 방지, 전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어드밴스드 그립 컨트롤, 경사로 주행 보조장치가 일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인 어댑티브 크루즈 스탑 시스템은 GT 라인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GT는 추가적으로 자동주차기능,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알리르의 장점은 외관적인 부분에서 꽤나 구색을 갖춘 점이고요 단점은 실내 분위기가 좀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와 핸즈프리 테일 게이트 및 썬루프의 활용도가 적으신 분들께는 적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GT 라인의 장점은 가격대비 꽤나 알찬 구성을 갖추었고요 단점은 같은 편의사양의 2.0 엔진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가성비에 충실한 트림이다 보니 그냥 무난하게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GT의 장점은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께 필요한 마사지 기능과 포칼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2.0 엔진 출력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하위 트림과 구분이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 내비 시스템과 푸조 자체 시스템의 충돌이 있어 중앙 디스플레이에 먹통 현상이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고배기량을 타셨던 분들이나 내장재 퀄리티, 그리고 안정화된 사운드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푸조 3008은 좋은 소재와 탄탄한 기본기로 중무장한 SUV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시점이 도래되긴 했지만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과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기에 언제 구매하셔도 만족감을 들을만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